나한테 동희라는 형님이 있었어 이보리고개때다 죽어가던 걸 우리 엄마가 걷어줬거든 근데 심지어 동희가 머리도 좋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식구도 삼고 이제 장가까지 보내주시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내가 동희 형님으로 모셨다고 했잖아 그랬는데 말이야 이 김일성이 이북에서 내려오니까 갑자기 동의 이 새끼도 인민민주주의를 하겠다면서 완전 자고 설쳐대더라고. 그랬더니 동의가, 우리 집에 인민부대 끌고 와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인민의 척! 악재 지주! 반동분자를 지옥으로 보내자! 동의가 말이야. 정말 하나가 아깝다면서 우리 아버지 심장을 죽창으로 수십 번을 찔러대더라고. 내가 대청마루에 기어 들어가서 전부 다 봤어. 내가 그때 기어 나갔으면 우리 엄마 목숨 살릴 수 있었을까? 아니 누나 목숨은 살릴 수 있었을 거야. 나 대신에 죽었으니까 나 대신에. 네가 지옥이 뭔지 알아? 내 식구들은 다 죽어나가는 마당에 손가락 하나 깎당 못하는 거 소리 한번못 지르는 거 그게 바로 지옥이야 이 새끼야